박현민 비서관과 현송월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송월 당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연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북한군 열병식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조언 했다는데 낮이 아닌 밤에 조명을 쏘면서 행사를 치를 경우 보다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볼수 있어서 낮 행사 보다는 밤 행사에서 그 감동 은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코칭을 했다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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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보고 싶은 사람 밑에는 또한 사람의 탁현민같은 북한 바라기 친북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과 그수하들의 문제는 그것이 적을 이렇게 한 여적 죄에 해당되는 것인지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자랑삼아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언론에 대고 자백하고 말았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열병식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열병식이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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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군사적 위협인 것입니다. 열병식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고 협박이라는 말씀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하여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 상당수가 이미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대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적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이미 무뎌질대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탁현민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수하이자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적을 수행해온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북한을 거의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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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99조 이 99조는 일반 이적죄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케민이 북한의 군사적 조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과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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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생주요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쟁이란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감상적이고 인간미가 드러난 그런 전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변할 그자들을 돕겠다. 총칼을 든 자들, 핵으로 무장한 자들, 그들에게 조언을 하다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무엇이 미친 짓이겠습니까? 탁현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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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곧바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운동권 정부 자기네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평등경제를 망가뜨리려 한다면서 무한경쟁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등경제를 외치면서 기업들을 각종 규제로 옥죄였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뽑지 않았습니까